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갈정구입니다 폴아웃 시리즈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핵폭발 이후 폐허가 된 세상을 탐험하는 가상의 재미를 선사해준 폴아웃 시리즈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임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폴아웃 시리즈의 최신작인 폴아웃 4의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모바일 게임 폴아웃 쉘터 바로 이 게임을 떠오르게 하는 국산 인디게임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매우 단순합니다. 폴아웃 쉘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탐험을 떠나서 자원과 사람을 채우고 그 자원으로 기지를 업그레이드한다. 가이 게임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디테일적인 요소들도 폴아웃 쉘터의 대부분의 요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언더월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탐험을 떠나야 합니다. 탐험을 떠나면서 도련베니가된 사람을 구해오고 적들에 치우면서 전리품을 모으고 레벨업을 하고 아이템을 수집하여 캐릭터들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지를 키우고 남의 기지를 탈탈터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해서 기지를 키워나가는게 목표인 게임입니다. 뭐... 정말 뭐... 방치형으로 시간때우기 좋은 게임이고 폴우쉘터를 재밌게 플레이하신 분이라면 한번쯤 추천해드릴 만한 게임입니다. 진짜..아무생각없이 열심히 할수 있다면 말이죠 <웃음>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